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시 조금 더 쉽게 왼팔을 뻗어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레슨을 받으면서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백스윙 올라갈 때 백스윙 탑에서 왼팔은 곧게 뻗어져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왼팔이 뻗어질수록 클럽의 컨트롤이 훨씬 더 쉬워지고 클럽과 볼의 컨택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왼팔을 뻗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실수를 하면서 왼팔을 뻗어내고 계세요 그 실수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왼팔을 뻗기 위해서 왼팔을 뻗어내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자 우리가 서덥 잡은 상태에서 왼팔을 뻗어내기 위해서 이 왼팔을 저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너무 밀어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깨가 지나치게 들어가게 되고 지나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왼팔이 굳거나 혹은 뻗어진다고 라 하더라도 팔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렇게, 이런 백스윙탑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몸이 스웨이가 되고 과도하게 몸이 경직이 되면서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왼쪽 어깨도 위로 올라가면서 백스윙을 하게 돼서 볼이 보이지가 않아요. 백스윙 탑에서 왼팔을 뻗어내더라도 볼이 지금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왼팔이 이렇게 뻗어져야 되는데 왼팔을 지나치게 뻗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지금처럼 볼이 보이지가 않아요. 몸도 펴지고 스파이 닝을 유지도 안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 왼팔을 뻗어내기 위해서는 몸을 돌려야 된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요. 대신에 너무 팔이 뻗어지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몸을 돌려서 클럽을 들어올리다 보니까 왼팔은 뻗어져 있는데 몸이 이렇게 뒤집혀요. 리버스 피봇이라고도 부르죠. 네, 이렇게 몸이 뒤집힌 상태에서 골반은 오른쪽, 상체는 왼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다운스윙 때 역체중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혹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덮어치는 이런 잘못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왼팔을 뻗어내면 은 왼팔이 뻗어졌을 때 가져다주는 그 장점들도 다 사라지겠죠. 왼팔을 조금 더 뻗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알렸,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두 번째 잘못된 게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클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돌리면 되는데 자, 이때 오른팔을 우리가 최대한 뻗으려고 유지를 한다면 몸을 돌리면서 오른팔을 뻗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왼팔은 뻗어져서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코킹 굉장히 쉽게 왼팔이 뻗어진 백스윙이 만들어지죠 몸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몸을 통째로 옆으로 돌리면서 오른팔이 셋업 때 뻗어져있던, 살짝 굽어져있던 그 상태만 그대로 유지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쉽게 왼팔이 뻗어진 상태에서 손목 코킹이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쉬운 백스윙 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라 우리가 지금처럼 잘못된 백스윙 방법 억지로 왼팔을 뻗어내는 이렇게 몸이 스웨이가 되면서 컨택이 잘 나오길 바라거나 음, 이상하게 스윙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맞기는 했네요 자, 혹은 너무 몸으로만 백스윙을 가려고 몸이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스윙을 한다거나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왼팔을 뻗게 되면 왼팔이 뻗어졌을 때 가져다주는 장점 클럽의 컨트롤 그리고 일관된 컨택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은 곧게 펴놓은 상태 유지. 양 팔은 뻗어진 상태 유지. 자, 그 상태에서 몸을 열어주면서, 오른팔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면 자연스럽게, 왼팔은 쭉 뻗어지면서 따라오게 되죠. 그 상태에서 손목 코킹. 그리고 다운 스윙.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손쉽게, 왼팔이 뻗어진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훨씬 더 편안한 컨택이 나오고 클럽 컨트롤이 훨씬 수월해지니까 컨택도 당연히 편안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왼팔과 클럽이 둘이 같이 뻗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지나가다 보니까 페이스 앵글의 급격한 변화 없이 아주 이쁜 드로우 볼, 스트레이트 볼, 아주 약간의 페이드 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윙을 배우면서, 골프를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왼사이드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 사이드가 상대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른쪽도 잘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공을 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다운스윙 할 때보다 백스윙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아이언과 동일하게 볼이 있는 상태에서 양팔이 뻗어진 상태를 유지 혹은 한쪽이 살짝 굽은 상태를 유지 자, 그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열어주면서 오른팔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왼팔이 굉장히 곧게 뻗어진 거를 느끼고 여기서 코킹만 간단하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쉽게 왼팔이 뻗어지는 거를 뻗어진 백스윙 탑을 만들어지는걸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왼팔이 구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 몸을 열어준 상태에서 코킹을 90도로 해요 이쪽 앵글이 잘 보이시겠죠? 자 여기서 몸이 열린 상태에서 코킹이 90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이 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코킹은 셋업 때 클럽이 기울어진 만큼 기울어진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래야지 조금 더 편하게 왼팔이 뻗어진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되고 다운스윙도 훨씬 더 라인을 타고 쉽게 들어오면서 훨씬 더 편안한 컨택, 훨씬 더 편안한 방향성 훨씬 더 빠른 클럽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왼팔이 곧게 뻗어진 그런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왼쪽 사이드만 너무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팔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왼쪽 사이드만 이용하지 마시고 오른쪽 사이드도 적으로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서 볼을 치신다면 라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백스윙 탑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쉽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동작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왼팔을 곧게 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